쫄랭쫄랭 안녕하세요 소리아빠입니다 저희 집 비염둥이 소리를 내리고 안바리를 나왔습니다 제딸 소리예요 헬멧을 바이크에 걸어 놓고 가는게 신기했던가 봐요 쫄랭이라고 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 채널이 쫄랭쫄랭이죠. 들고 들어가볼게요 뭔가 어쨌든 털기라도 하려면 헬멧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누가 훔쳐가지 않냐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잘 걸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저희 딸이랑 이렇게 반바리를 나온 건 처음이에요. 낮에는 네. 한 번씩 태우고 카페도 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저희가 왔던 곳은 일산 덕이동에 있는 커뮬로 커피 같이 알라인 티 하시는 어떤 분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와봤던 거죠 밤발이 시작 확실히 낮에 다니는 것보다는 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 조금 조심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으로 반바리에 도전을, 도전을 한 거죠. 때에는 다 <웃음> 저희 딸이 스피드 즐기고 코너 즐겨요. 이런건 유전인가요? 저희 딸이 저랑 성향이 너무 비슷해요 나는지 예, 염려가 돼서 계속 괜찮냐 괜찮냐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괜찮다 괜찮다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앞에 리차드 형님이 이제 저희 딸 재미있게 해주시려고 주먹치기를 한번 제안 하셨어요. 음, 편집하는데 와이 장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딸이 지금 완전 눈이 반달 눈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랑 첫 반파리를 나왔는데, 같이 타시는 어른이 저렇게 반파리 나와가지고, 주먹치기도 제안해주시고, 다른 멋진 아저씨들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하니까 소리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브라 형님이 계속 혹시 춥지 않냐고 챙겨주셨는데 추위를 음, 음. 안타요 <웃음> 평소에 애기 태우고 다닐 때 브레이크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코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 제가 어, 알려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은 제 뒤에 타면 붙자를 합니다이 녀석이 분명히 아빠 등 뒤에서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크면 분명히 저 녀석도 오토바이를 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이게 나쁜 취미가 아니고 물론 저도 제가 오토바이를 타지만 제 자식이 타겠다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차피 뭐 타게 될 거라면 이왕이면 제대로 배워서 안전하게 타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부분이 가속을 할 때는 앞 사람을 이렇게 꼭 잡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토바이가 정지를 할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가 줄어들면 앞 사람에게 기대면 안되고 가능하면 팔이 길이가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기름탱크를 지지해서 앞사람에게 체중을 싣지 않는 거 그래야 운전자가 과하게 브레이크를 잡지 않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그걸 곧잘 하더라고요 저렇게 혼자. 그래서 부탁합니다. 코너 들어가면 양쪽 무릎을 제 허벅지에다 딱대고 니홀드를 해요 기특해요 그런거 보면 신호가 많은 일산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김포대교를 넘어갑니다 김포대교는 유료도로인데 오토바이는 이렇게 옆에 있는 샛길로 빠져나가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김포대교 넘어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게 뭐 라이딩을 나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따라이랑 이렇게 강기를 마시며 대기음을 올려가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야경을 보느라 푹 빠졌네요 벨메란으로 보이는 소리눈이 내게 행복해 보입니다 라이딩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밤에는 이렇게 고가도로나 육교 이런 길 위에 구조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대낮과는 또 다른 그런 보는 즐거움이 있네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낮에는 이런 어, 구조물들의 불 같은 거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화면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인 아라뱃길 거의 다어왔어요 여기서 좌우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좌회전하면 경인 아라뱃길 아라마루 휴게소죠. 알라이티는 21년식부터 코너링 라이트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보여 드릴게요. 왼쪽 바닥, 아 오른쪽 바닥 좀잘 보세요. 지금 불 들어와 있다가 꺼지죠? 네. 코너링 강량으로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불이 꺼집니다. 꺼졌죠? 네. 이게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이때도 코너링 라이트 보실 수 있어요 보세요 꺼졌죠 네, 다시 한번 켜졌다 꺼졌다 네.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21년식 그 알라인티들이 이전 연식 알라인티들보다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면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꽤 불이 밝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엄청 밝습니다. 20년식들 또는 그 이전 연식들하고 나란히 길에 어두운 밤에 서 있으면 확실히 21년식 알라인티의 라이트가 밝습니다. 아라마루 휴게소인데요. 와, 먼저 도착해 있던 다른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하고 어, 반갑다고 얘기 나누는 거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이런,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은 해도 몰랐습니다. <웃음> 저희 딸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빠, 오토바이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아요?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라마루 휴게소로 밤 공기를 쐬러 밤 바람을 맞으러 밤바리를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밤바리 오면서 딸내미 데리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웃음> 근데 저는 참 기분 좋았어요. 아또 만났다 시끄럽네 다들 만났어 세나가 막 떠들썩하다 서울에서 온 팀들은 깨요? 먼저 도착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착하니까 일산팀 도착하니까 반갑다고 어? 크게 얘기하고 하는 인사나는게 세나를 통해서 들렸던거죠 <웃음> 아, 다들, 다들 서로 만나서 이날은 반갑다고 이 날은 카메라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네, 사진은 없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보통 사진이 있는데 오늘은 없어서 죄송해요. 재밌었답니다. 저희 딸은 아직 턱끈 매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주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 딸과의 첫반가리를 사이즈 있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제가 내일 오늘 지금 편집을 금요일 날 6월 4일 금요일 날 오후에 하고 있는데요. 어, 내일. 양만장 유명산 청평도마치 이렇게 이어지는 투어를 갑니다. 다음주에 그 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